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4월 30일 금요 금요일은 아니고 오늘 토요일이죠 4월 30일날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10시 아침 10시 28분이 되겠습니다 이 날짜가 30일로 안 바뀌고 금요일로 바뀌었 네, 그죠. 계속 켜놔서 그런 모양입니다. 자, 지금, 음, 금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음, 오늘은 토요일인데, 예, 금열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이 예, 주식을 143억을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그죠. 아침부터 사제겠습니다. 사재기니까 사제 예, 선물이 이렇게 올라 치고 있죠 뭐 별로 사지도 않았죠 그죠 1 4 3억 밖에 사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개인들이 팔았죠 자 금융투자 2천억 매수하고 투자신탁 795억 매수하고 연금금에서 1165억 기관들이 이끈 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143억만 매수해도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선물은 6,500억 매수를 아침부터 해줬겠습니다 선물을 매수하니까 예, 베이스에서는 0.92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1,000억 매수가 이제 1,044억이 매수가 탄생 되었죠 요즘 계속해서 폭등 뭐 폭락 뭐 이런 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 콜옵션을 26억을 매수 했죠. 단타 매매를 하는 거죠. 푸드옵션도 2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위클리옵션은 양매도를 해서 지금 콜옵션도 9억을 매도하고 풋옵션도 10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연기급에서는 계속 1165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도 주식을 계속해서 2060억이나 매수를 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15분 차트죠. 4월 29일 날짜로 시가부터 그냥 올라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대 양봉이 돼버렸는데 자, 5일선을 돌파하니까 이런 모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콜옵션도 지금 107억, 그죠? 107% 올랐죠. 어제 1.07포인트 하던 게 2.2까지 더블이 났죠 더블 네. 9월 365짜리도 어제 0.37 하던게 0.84 네. 127% 탄생되었습니다. 시가는 0.30이었는데 네. 0.84까지 180%가 수익이 탄생되었습니다. 이게 아침 국가 시가가 높이 출발했는데도 그죠? 0.30으로 출발했습니다. 특이하죠 그죠? 엄청나게 높이 어, 거의 정가 부분에서 시작을 했긴 했는데 에, 이게 180% 수익이 났습니다 자, 푸드옵션은 마이너스 52% 에, 어제 4.17포인트 하던게이포인트 까지 5 0 반타지 되버리죠 푸드옵션이 박앤셀이된 상태죠 그 다음에 340 짜리도 2.11 하던 게 전일은 0.94까지 55%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을 보는 거죠 외국인들은 주식을 뭐 130, 143억 매수 조금밖에 안했는데도 그죠 폭등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된거죠 했습니다 자이 주식은 뭐 별로 그동안 팔아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선물로, 그죠? 선물로 7 4 5 8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는 이만, 매수 차익거래가 일어나면서 기관들이 이끄는 장이 되었습니다. 코로스는 26억 매수하고, 푸드옵션은 2억을 매수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나스닥은 전일 지금 마이너스 4.48% 하락을 했죠. 예, 만3 0 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했는데, 최저가로 지금 붕괴가 되었습니다. 12,850위까지 떨어졌죠. 추세는 이제 하방으로 간다 이거죠. 1파, 2파, 3파, 3파 관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 차트는 축소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유클리 옵션은 콜 옵션에서는 150%. 예. 357짜리는 150%씩 0.59 하던게 1.48까지 올라갔습니다. 갔으면서 150%가 탄생되었고 풀옵션 위클리 352짜리는 4.60 하던게 1.40 마이너스 거의 70%가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자이 옵션은 단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알 수가 있겠고, 장기 흐름으로 볼 때는 긴 안목으로는 마티 매매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큰 흐름을 보면 주봉 차트는 이렇게, 이렇게 뭐 거의 십자형으로 또 만들어져 버렸는데, 월봉 아, 차트죠. 월봉 차트도 이렇게 됐는데, 월장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주봉 차트도 계속해서 지금 행보하는 그런 장세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예측제로 잘 안가죠. 잘 안갑니다. 자일봉 차트가 이렇게 5월선을 돌파하니까 이 돌파하고 21선까지 올라쳐버리죠. 지금 진행되어 왔던 것을 제가 어, 저번에도 4월 5일자로 이때 방송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60번봉을 부딪히면서 이까지는 맞았죠. 그죠? 하락고 하는데 이까지는 맞았어요. 적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반등을 하고, 제차또 하락을 했다가 또 반등을 해버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그재그 형식을 띄고 있죠. 적중을 했는데, 욕심을 더 부리다 보면 또 손실나버리고, 그죠?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그,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하락하겠죠? 내려가는데 말이죠. 뭐, 가랑비 어쩌듯이, 뭐,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그죠? 장기 흐름 보분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21선을 지금 부딪히고, 60일선을 부딪히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1차 목표는지 340포인트인데, 예, 오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이, 이런, 급등, 급 나갈 때를 대비해서 촘촘하게 마티매매를 활용해야 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장세 판단을 했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좋은 시간 갖기를 기대하고 멤버십 회원용으로 방송을 제작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지나간 방송 세번 이상씩 봐야 됩니다. 한번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죠? 꼼꼼하게 제가 행간의 뜻까지 다 파악하셔서 이 하락장세에서 큰 수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